싱쿡. 안녕하세요 아, 싱쿡. 싱쿡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제주도 가요 즉흥 즉흥 여행 아, 음. 아니 음. 많을 줄 알고 어 그냥 나중에 올때 어, 택시 타고 오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수수문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항공사 일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예약해서 한 시간 기다려요 역시 이래서 인간은 계획이란 걸 하나 봐요. 제주도 가서 만나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직 숙소도 안 잡아서 그래. <웃음> 숙소 잡고 있어요 <웃음> 진짜 무궁본 무계획 여행이야 빨리 잡으란 말이야 오, 택시 출 오죠 <웃음> 아 렌트했으면 편했을 텐데 내일 렌트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밤에 어차피 어디 갈 것도 아니어요음 숙소 왔어요 여러분 오디션 영상 하나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전에 일는일 먼저 하저 하고 오니습니다 음? 배달 맛집 랭킹 리는이 친구는 이내구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떡그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 튀김 아니 돈가스는? 탈락 돈가스 탈 돈가스는 조금 아쉬운데? 탈락하기? 탈락 양식은 다 빼? 어, 양식 굳이 햄버거 탈락 정해졌네 그럼 치킨 피자 <웃음> <웃음> 왜 왔어? 제주도? <웃음> 결론은 치킨 피자 <웃음> 나 진짜 그 비행기 소리 들리는 거 말고 제주도인 거 전혀 실감이 안 나. 자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피자, 치코바. 한조심만원 아, 걸? 치코바. <웃음> 음. 아, 밥에 딱다 올렸어. 음! 아, 이게 살것 같다. 음! 엄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어차피 넣어 먹고 맛있어, 이거. 음! 먹어봐. 그러니까 내일은 뭐 하지? 내일 이제 사가 생기니까 응. 일단 그 낮에는 갈치조림 막 이런 것들. 음 응. 근데 형이 해산물을 못 먹잖아. 먹을 수 있어 그거? 아 당. 뭔가 <웃음> 더밥 비벼 먹는다니까. 내일 먹자. 그렇게 이 <웃음> 형님 이거 잘 먹는다 저거 잘 먹는다 그래놓고서 이제 막상 그걸 사서 다 같이 먹잖아요. 한 입도 안 먹어요. 또 양 꼬치는 못 먹는데 양 고기는 먹고요 하여튼 특이한 분입니다 하여튼 저희 이제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참 끝 안녕 어왜 이래 여러분 바다... 쨔깍 뭐야 쨔깍 비행기는 떨어진다 아니 비, 비행기 착륙한다 여기가 할주로 바로 옆에 있구나 잘때 시끄러운 거못 느꼈어요 그냥 고라떨어졌거든요 제가 준비하고 나가야죠 저희는 일단 오늘 목표는 인터넷에서 찾지 않고 성산일출봉 응. 거기 갈 건데 가다가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들어가기 광고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갈 거예요 날씨 짱 좋아. 안 추워요 여러분. 근데 밥 먹을 때가 없다. 가다보다밥 먹을 다밥 먹을 때가 없 진짜. 먹을 때가 없다. 밥 진짜 때가 아, 어, 진짜. 저 원래 근데 여행 오면 좀 신나는 노래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되게 감정적이지 않냐? 감성 감정 표정. 이기이이야이 <웃음> 형이 지금 감성에 좀 많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퇴사를 하고 지금 놀러 왔거든요. 저기 성산일 출국이에요. 여러분, 보여! 오! 뭐야? 맞지, 저거? 어, 어, 맛있는 녀석들 출연 어, 저기 있다 어? 삼계빔밥 할래? 꿀 cool. 기쁜일이야 기쁜일이 있어요 아 근데 오, 다행이다 바로 찾았다 내가 찾은 거다 네, 내가 봤잖아 삼계빔밥 내가 봤잖아 맛있는 녀석들이 나오시기라고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오호 나는 그래도 성게 비빔밥을 먹어야겠지 아나 성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어? 나, 나, 나 먹어봤어 옛날에 성게밥비먹밥나잖아 나... 제가 시킨 성게 비빔밥이요 <웃음> 그리고 이번에 시킨 거짓 모양도 이쁘게 나와 그니까 성게비빔밥도 좀 많아 그냥 e v referred 이름밥 주세요 세요세요